안녕하세요, 바스터왕입니다. 네 오늘은 대단히 특별한 분, 부... no. 죄송합니다.가 ah. 대학 챔피언십에서 챔피언을 한 아, 죄송해요. 잠깐, 이 프레임. 아드리안. 아드리안 피가. 피가. 어 피. 피가. 가. 아드리아, 에 아드리안. 안녕하세요. 마스터왕입니다. 오늘은 저희 협회에 특별한 손님이 오셔서 그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뭔지 기대되시죠?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한 게스트는 얼마 전 프랑스 대학 사바테 챔피언인 아드리안 피가 라는 친구가 한국에 네,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요. 오늘 그 친구를 데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바테가 어떤 무술인지 그리고 그 사바테에는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그 기술들을 제가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고 그 배운 기술로 여러분들에게 견주기 스파링을 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드리안 피가를 소개합니다 <목소리> I'm a French u n i v e r s i t y Champion in Boxing and s a v a t e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s a v a t e with a French martial art. It's uh, as old as fencing. It's been created two or uh, three hundred years ago. And it's a uh, martial art where we mainly touch, not a lot of strike, because it's based on points. So we have to score a lot of points. So it's really fast and really quick martial art. 자 h e 면 그 에드리안에게 지금부터 사바트 테크닉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리안, can you teach me uh, some sabat technique? Of course. Okay. What is first? So sabat technique? y e Only foot. Uh, only foot? No k e c foot. Ah, uh, okay. So this? Yeah. No. Yeah. Ah, uh, only uh, only. over, yes. over foot? Yeah. Over foot? Yeah, yeah. yeah. And never yeah. this n o b t t Always to do. Aha. Uh -huh. Okay. Uh, Many times, same t i m e this, it's okay? Yeah, same oh, time. Oh, okay, yeah. Uh, well, what is basic stance? Basic stance is really... Yeah. This, uh, front, back, uh, yes. Uh, boxing boxing same? Mm, no, boxing same, because boxing is more straight. Yeah? Yeah, more straight. Ah, o u t side? Yes. Ah, okay, okay. Yes. Good. And oh, second e c h n i q u e So, yeah. just give me the kick. a h i a yeah. Other one? Yeah. Uh -huh. okay. One, okay. Sorry. 네, yeah. 지금 그 아랫발질을 그 커트하는 기술들이 사바티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거는. 택견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택견에 발등걸이라는 기술과 허벅 밟기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사바테에도, 지금 굉장히, 저 이제, 사바테를 처음 경험을 해보는데,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기술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아, 사바테가 확실히 발로 공방을 굉장히 많이 하는 무술이구나라는 걸좀알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next. What is, uh, hand s t e c k i u e Hand t i c k i n g Yeah. So end technique here yeah. sabate pretty yeah. really far uh -huh. so always yeah. leg first yeah and coming uh huh cool. okay good. combination basic combination basic combination yeah right. leg uh, right. first f r t kick after h e n d n t yes yeah oh okay so yeah oh good yeah okay yeah. 지금 그 사바테는 기본적으로 발 기술 후에 네, 손 공격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손은 굉장히 복신 기술과 복신 기술이 굉장히 깊이 침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손그발 공격 후에 손연계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애드리안에게 어, 중요한 테크닉, 그러니까 사바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연결 기술을 한번 그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에드리안에게 사바테 기술의 특별한, 네, 제일 좋은 경기에서 많이 쓰는 좋은 기술, 커비네이션 기술을 한세 가지 정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리안, please teach me, okay? Okay. Yes. So we will see basic attack. So first, yeah. Two kick with the left. Yeah. Ah, uh -huh. two and in front. Yeah. With the weight coming, yeah. Hook, hook. Take your guard again. Okay. Yes. And then you yeah. use all your back and push. Ah, front. Yes. Yes. Okay. One you more time. One more, one more time. time. Okay. So double kick. Yeah. One, two, push. Yeah. Two, three, come back and push. Push. Yes. 오케이, 어 벨그, 예, 어 지금 보니까 기본적으로 태껸식으로 풀이 하자면 장대 거리를 가볍게 빠르게 두번 차주고 이걸 이용해서 바로 어퍼 그리고 훅 연결 스탠스를 잡은 상태에서 바로 고등 발질로 연계하는 기준인 것 같은데요. 그 로우 킥 그리고 복싱의 어퍼 후 그리고 그 푸시 킥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어그 연결성이 좋은 기술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레 리드 원, 두, 스리, 포핸핀 오케이 오 나이스 오케이 세번 테크닉 오케이, so 세 번째 기술 예 클로즈 렌 you just Make a full circle h e Yeah, one. yeah. Side. Cool. h oh. i p p o g r a s s mm -hmm. Side kick. Okay, key. one more time. All h oh, is it difficult? Difficult. One. And two. Three. h uh, side kick. n o okay, good. So, pull together. yes. One. Two, three, and side k 오케이. Okay. 네, 지금 이 기술은 네 이렇게 사이드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 발을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그 박발다기처럼 안에서 밖으로 크게 상대방을 돌려주고 바로 떨어지는 체중을 이용해서 어퍼로 연결짓고 들어오는 걸 훅으로 날려주고 그 다음에 바로 스탠스를 바꿔주면서. 사이드 피으로 네, 마무리를 짓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어 서머티가 굉장히 손발 연계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오케이, okay. one m r e t i m ready, go, o n and t 오케이, o 베 v e r 오케이, 라스트라스트서 테크닉! 오케이, 예, so. 3rd technique, yeah. blocking shot, ah, b yes. so, block. Yeah. block, block, o c k b l o o 블 block, b l o c block, block, fighting. block, b l l o c k b 마지막 커트는 페인트처럼 상대방이 차는 걸건드려 주는 듯 하다가 바로 네, 그 우스, 그 상대 아랫발질로 페인트를 주고 바로 펀치로 연결짓는 기술인 것 같은데요. 페인트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랫발차기를 많이 하다보면 상대방을 발로 커트를 하게 되고 퍼트나 혹은 내가 이걸 초대차기로 연결을 지어서 상대방의 시선을 밑으로 뺏어주면서 위를 공격하면 네 실제로도 이런 경기는 ITAF 태권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술인데 네그 사바티에서도 이 기술이 실제로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사바티 기술을 한번 배워봤는데 오, 굉장히 손발 연계가 좋은 것 같아서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오케이! Okay, thank you very much, 에드리안! Welcome! Yeah, very good! Good bye! Yeah. 아마도 이 채널을 통해서 사바테라는 무술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제가 지금 에드리안에게 사바테 기술을 배우면서 굉장히 놀랜 점이 있는데 그게 어 일반 여타의 그 경기 무술들을 봤을 때 주로 로우킥 위주의 어떤 아랫발길질이 많은 모습을 볼수 있는데, 지금 사바테에서는 뭐 택견의 초대차기 혹은 허벅발기, 네, 그리고 장대거리 같은, 그 발길질의 각도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고 어 이게 택견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모습이 많다라는 걸 보면서 어 굉장히 동질감도 느끼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도 듭니다 네 오늘 에드리안에게 사바테 기술을 통해서 어쨌든 사바테의 아주 그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저도 배워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사바테의 경기 모습은 어떻게 될지 제가 어 에드리안에게 배운 그 사바테 경기 룰로 가벼운 라이트 스파링을 해서 사바테가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 를 경기 모습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